대표님과 같이 외국계 대표, CEO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웃음> 제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대표를 꿈꾸면서 일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다 하면서 제가 대표의 자격을 제 스스로도 이 질문에 대한 저,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어, 대표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으면 뭐를 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 제가 내렸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면 일단, 뭐, 기본적으로 외국어가 필수 조건일 거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은 다양한 경험 같습니다. 다양한 경험, 특히 고객들에 대해서 위주로 일어나는 경험, 설계나 어, 또는 영업, 이런 부분을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어, 대표 자로서 같이 대표자로서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한쪽에 편향된 한쪽 일만 너무 오랫동안 해왔고 해오게 되면 대표로서 일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만약 대표로 꿈을 꾸고 있다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자기의 기회를 잘 포착을 해서 합류하면 대표자로서 역할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